그 SCP는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글쎄... 오랫동안 그녀를 관찰했지만 아직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네 아마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그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걸쎄 도움...이라뇨? 그녀는 여러 차례 지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 예견해 주었네 1940년 12월 13일 그녀의 활동이 처음 기록된 날이지 그녀는 갑자기 팔을 들어 어느 곳을 가리켰는데 그 경로에서 날아오던 물체가 있다고 결국 지구에 충돌했지. 그 충돌로 1,300명이 사망했고 그 존재는 SCP 로 분류된 존재였다네. 그때 당시 막을 방법에 없어 큰 피해를 받았어. 그 이후로도 1942년 19... 0 0년 1949년 등 여러 차례의 활동이 관측되었고 그녀가 가리킨 곳에서 위협이 되는 것들이 날아왔다네. 그건...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그녀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네. 그러나 1949년에 내그 친구가 예견한 소행성의충돌을 1951년에 파괴하여 막아내는 데 성공하자 그녀는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행동을 보인 거라고 봐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네. That's yes, i